주식이란 걸 알게 된 지가 4년 정도 되가네요 길지도 않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량주만 샀죠. 그때는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네이버에 들어가 검색창에 회사 이름 쳐봐서 그날 종가만 확인했었습니다. 오르면 오르나 보다, 내리면 내리나 보다 하고 만 원, 2만 원 늘어나니 정말 기분 좋더군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정보라는 걸 주게 되고 금액은 나도 모르게 점점 커져만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괜찮았었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은 천만원 가지고 50% 수익 올리니 이게 얼마입니까? 이제 월급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오더군요. 마누라 몰래 아파트 담보 대출받아 그돈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그런대로 나와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나를 착각에 빠지게 만들더군요. 그래, 인생이 이런 거지. 나에게도 행운이 온구나.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왜 저렇게 들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착각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마누라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빚을 얻어 또 주식을 하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얻게 되고 그걸 메꾸려고 또 빚을 얻어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지 너만 알고 있어 이건 확실해 이번만 제대로 걸리면 날아가기 전에 빨리 사모아 나도 모르는 싸이 기가 얇바지는 겁니다 몇푼 벌려다가 돈다 날리고 원금이라도 찾겠다고 돈 빌려다가 알지도 모르는 회사에다가 투자하고 흔히 말하는 소스가 들어오면 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다가 덥석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마누라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사체이자까지 끌어다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들통이 나서 집안 분위기 개판되고 마누라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보입니다. 내년이면 학교에 입학하는 큰 아들놈과 이제 막돌이 지나 한창 저롱 떠는 둘째놈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파트 날아간지 오래전이고 지금은 빚이 4억원이나 됩니다. 이제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이자돈을 쓰게 생겼습니다. 요즘 누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면 나도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아침까지 술독에 빠져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그것은 우리 가족을 불행에 빠뜨렸다. 유년 시절 우리 집은 꽤 넉넉하게 살았었다. 그때는 집에 차가 두대 이상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 우리 집은 차도 두 대나 있었고 번듯한 건물도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새만 거둬도 웬만한 회사원 연봉보다 많았다. 그리고 학군의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으며 아버지는 현재 국내 최고 대기업의 사원이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관두셨다.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리고는 평소와는 달리 매일 늦으시 아침에 나가시고 오후 4시쯤 집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 집은 아무일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흘러흘러 흘러 가다가 내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때부터 부모님 싸움이 빈번해지셨다. 그리고는 그 무렵 부모님께서 각방을 쓰시기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지셔서 잘 드시지도 않고 항상 방에 누워만 계시고 나와 동생은 라면으로 주로 끼니를 해결하곤 했고 예전과 달리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자주 내셨다. 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어머니는 이혼하자고 하셨으나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며 싸우셨다. 그러다가 중3 정도까지 우리 집에는 항상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화투를 치기 시작하셨다. 내가 아줌마들 우리 집에 좀안 오면 안 되냐니까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도 아침에 나가셨다가 오후 4시쯤 들어오시고 새벽까지는 화투 치셨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예전 집 크기의 3분의 1인 정도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내 동생은 이게 뭐냐며 울었다. 어머니도 눈시울을 불키시고 나는 우리보다 더 좁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며 동생을 달랬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쪽팔린다고 죽어버릴 거라고 하시며 반대하셨다. 어느 때부터 집에 차가 없어졌다. 그리고 건물도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고2 때 야간 자율학습 마치면 밤 11시가 되었다. 난 40분가량 걸어와야 했다. 집에 차가 없었다.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아침에 나가셨다. 오후 4시경에 집에 오셨다. 고3 때난 몰랐지만 비까지 생겼다.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한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다. 반면에 우리 고모부도 아버지랑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기업에 입사하셨다. 고모부는 우직하게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그 직장만 다니셨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시다. 특검 수사로 떠들썩할 때 간간이 뉴스에 얼굴도 나오시고 자리가 위태하셨지만 잘 넘기고 아직 재직 중이시다. 잘은 모르지만 월급이 이래서 역사이라 하시는데 정확한 연봉은 고모도 모르신단다. 회사 주식 배당 받은 것까지 합치면 연봉은 그 이상일 것이다. 결국 부모님의 주식 전업은 우리 집전 재산과 행복까지 통째로 삼켜버렸다. 혹시 주식으로 전업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형의 괴물은 사람을 탐욕에 물들이고 모든 걸 삼켜버린답니다.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분도 이 바닥을 영원히 떠나기 전에는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식 실패자들의 한결같은 충고 주식 실패자들의 한결같은 충고 중에 하나가 결론은 주식하지 말아이다. 내가 20여 년을 투자하면서 현물로 선물로 뭐 이랬고 저랬고 많이 먹어봤지만 소용없더라는 결론들을 접할 때면 주식 고수는 커녕 지금도 뭐가 뭔지 배우고 또 실험해보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경험이 과연 질리일까 싶어 덜컥 겁도 난다. 그들은 또 말한다 땀 흘려 일하라고 주식판에 있어봐야 설사 돈을 벌더라도 그 스트레스에 맘고생 맘고생으로 인한 생활의 파탄 등을 생각하면 버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며 전업으로든부업으로든 결론은 주식하지 마라. 생업에 충실하라는 조언을 한다.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생업의 위험함은 알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퍼득 든다. 가진 것 없이 월급쟁이 생활하다. 쪽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장사한다고 시작해서 가진 밑천 다 날려본 사람의 심정을 아는가? 왜 장사는 안전하고 월급생활은 편하다고 생각을 할까? 주식으로 따진다면 장사를 한 다음은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것도 유동성이 무지 많이 떨어지는 종목에 올인하여. 휴일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세금에 뭐에 신경 쓸 것도 많지. 몸은 몸대로 피곤하지 장사안되면그 스트레스 또한 말로 못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은 장사 수환이 굉장히 좋은지 몰라도 지금 자영업자열에 아홉이 현상유지내지 적자 인생이다. 도대체 주식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위험하고 장사도 위험하고 뭘 해서 살아야 할까? 객관적으로 봐서 주식이 장사보다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우리가 사업을 버려 그곳에 매진하는 심정으로 노력하여 주식을 연구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직접 사업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가능성은 최소한 열어놓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건 좋지 않은 기억을 안고 시장을 떠난 고수들의 충고가 달갑지 않은 밤이다. 정작 지금도 주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말이 없을 뿐이다. 전업으로 하기에는 주식을 진짜 피말리는 직업은 맞는 것 같다. 배달 알바라도 하면서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 하지 않을까. 주식으로 생활비까지 벌어가며 하기에는 버거운 사업아이템임에는 맞는 것 같다.